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방탄소년단 전국 자작곡 스틸위드 야우 행업각 레프트 앤드라이트 100만 샤잠 돌파 방탄소년단 BTS 전국의 자작곡과 협업곡이 샤잠, 예점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글로벌 음원 검색 어플 샤잠에서 최근 전국의 자작곡 스틸위드 유, 시틸위드 유다 100만 샤잠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전국과 미국 싱어송라이터이자 팝스타 차 찰리 푸시가 협업한 히트곡 래프트 앤드 라이트, 라이프 티앤드 라이트도 100만 자 잠을 돌파하는 막강한 인기를 보여줬다. 2020년 6월 5일 발매한 스틸 위드 야우인 국내는 물론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 국내외 유료 음원 사이트에 올라있지 않고 어떠한 프로모션 없이도 식을 줄 모르는 뜨거운 롱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레프트 앤드라이트 right 또한 지난 6월 1일 발매 이후 여전히 핫한 음원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샤잠은 세계 최대 음원 검색 플랫폼인 만큼 찾아서 듣는 음원으로 전세계 리스너들의 열띤 관심과 애정을 엿보게 했다. 앞서 스틸 위드 야온인 한국 남자 아이돌 솔로 최초로 60만, 70만 샤잠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 정국은 슬로곡 유포리어, 누폴리나, 노아스텔 위드 유이 곡으로 한국 남자 아이돌 최초이자 유일하게 7 0만 샤잠을 동시에 달성하는 강력한 보컬 파워를 보여줬다. 이 밖에도 샤잠에서 정국의 솔로곡 유포리어는 82만 이상, 시차, 마이타임,는 38만 이상, 스테이 알라이브, 시서라이니 알라이브,는 33만 이상, 비긴, 피키인 닌 13만 이상의 샤잠을 달성했다 정국은 레프트 앤드 라이트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 0 0 17주 연속으로 차트인했고 k 팝 아이돌 최초 최장 진입이라는 새역사의한 획을 그었다. 더불어 정국은 스테이 리벤워 시차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회 95위 84위로 각각 오른 바 있다. 대1 2번인 한국웹툰 OST 최초로 핫100 차트에 차트에 나눈 영예를 안으며 k 팝의 대기록도 써내려갔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